네, 또 이제 아침에 조식을 못 먹어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메뉴가 엄청 많아요. 보통 여기는 다 메뉴가 다 많은 것 같아. 이래서 이거 카드 하나씩 고르는 건데요. 저희는 이거 두개 하고, 이거 원, 이거 원, 이거 원, 그 다음에 야채 뭐 하나 시킨 것 같고, 네, 지금 음식이 다 나왔는데 1 2 3 4 5 6 7 8 여덟 개나 나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었어 이거. 먹겠습니다. 음. <놀람> <놀람> <놀람> 아, I ate, so, yeah, 안에 야채 같은 게있어니다 먹었어? <놀람> <놀람> <놀람> 음. 먹고 <놀람> 어 <놀람> <놀람> <놀람> 슈퍼드 음나 시푸드 다고래 맛있다 음 맛있 음음 <목소리> <목소리> 새우튀김? 새우튀김? 너음음음음음음음음음이음음음음음음음보여줬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아, n i aku m e m a n 이 t i d 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생선 진짜 바삭하고 맛있고요. 이것도 제 입맛엔 좋았어요. 이건 약간 조금 짠데 그래도 맛있었고 두부가 진짜 부들부들했고. 야채는 조금 작고 두부 진짜 맛있었고 나시고랭은 진짜 맛있었고 이거는 인도네시아 이제 케이크라고 해요. 이거는 치즈 케이하고 우유 들어가 있고 이건 초콜릿하고 무슨 견과류 이런 거 들어있던데 오 냄새 진짜 치즈야. 음. 음. 뭐지? 우리나라의 계란빵하고 핫케이크 같은 약간 술빵 같이 쫀득쫀득한 빵인데, 술빵? 안에 치즈가 그 뭐, 약간 크리미하고 아. 너무 진해요. 아, 그래, 그래. 두개다 음! 네, 음 네. 이건 초코. 음. 네. 아, 깨랑 이런 게 많이 들어있구나. 음, 음. 음. 음. 이게 더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는 인도네시아 이제 전통 꼬치인데 우리나라 흔히 닭꼬치, 양꼬치인데 이거를 삽떼라고 부른데요 이건 아얌 닭이고 이건 양입니다 오. <웃음> 이거 고추 소스 진짜, 음! 음, <웃음> 진짜 맛있어. 음 맛있다. 아 망했네. 음 맛있어. 소스가 달라 두 개. 음 닭도 맛있어. 음빈땅이라는 <웃음> 건데 이제 인도네시아 전통 맥주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맥주인데. 아 분명 빈땅. 음~~ 한국하고 약간 맥주가 달라 왜 술이 안나? 아, 아니 술 맛은 나지 근데 약간 베르로 맛나는 것 같아 플 냄새 나는데 알플올냄 근데 그렇게 막 독한 약간 한국 맥주의 뭐지? 탄산 막목 아픈 그런게 없어 어. 이게 근데 그냥 뭐가 <웃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메뉴를 시키는 거래요 이게 신기하다 그릇이 따로가 아니라 이게 그거예요 종이 자체가 근데 애기가 맛이 있겠죠? 색깔은, <웃음> 색깔은 참. 근데 이 튀김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아, 근데 되게. 아, 이게 그린 온합이고요 새우며, 가지. 아우, 가지 귀엽다. 가지 어. 네, 이렇게 테이블에. 아, 이렇게 가루로입니다 네. 아. 네, 지금 여기 1층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이게 저희 호텔입니다. 엄청 커요. 짠짠짠. 진짜 크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엄청 이쁘죠? 여기가 어, 전통 그거 궁중? 왕궁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진짜 전통 그런 것 같아. 이거 분위기가 진짜 이뻐요. 와. 뭔가 비싸 보여. 이거는 아보카도 주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물. 음! 요거는 나시고랭 시푸드 나시고랭입니다 음! 확실히 전통은 뭔가 다르다 음. 여기는 좀더전통스러운 그리고 약간 좀더 짜요 이게 매운 소스, 뭐 땅콩 소스 있는데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이거는 치킨사태 사태가 여기서는 꼬치이고요 숯불에 이렇게 있고 생선하고요 이거는 소스 아, 추가로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땅콩하고 이거하고 시켜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매운데 맛있어요 비주얼은 약간 이러고 이거 생선은 뭐일곱시에서만 산다는데 다른 나라에선 비싼데 여기서는 좀싼 편에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 음. 음.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먹습니다. 이거는 따로 시킨 소스인데요. 매운 거 추천해달라 했는데 이게 진짜 맵고요. 이거는 붕어찜인데 우리나라에 약간 붕어찜 같은? 붕어 붕어는 아니겠죠? 근데 붕어찜 맛이 나고요. 간장붕어찜. 조금 짠. 싼 이거는 그냥 맛이 고랭인데 시푸드. 약간 향신료가 세고 좀 따뜻한 만 이건 붕어찜에 같이 나온 소스인데 맵지 않고 약간 땅콩 소스에다가 뭐 섞어 놓은 것 같은? 이건 땅콩 소스인데 지금 <웃음> 제가 이거 먹은 뼈, 뼈들인데 여기 있던 매운 소스랑 섞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고요. 이 꼬치. 꼬치 찍어 먹는 소스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택시 기본 요금이 6,500 루피야 그러니까 우버 택시 우버 앱을 깔고 다녀야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지도 않고 그게 좀 편한데 그게 없다면은 이게 뭐지 블루버드 블루버드 택시 타시는 게그 다음으로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오늘 먹은 거거든요? 근총 네, 486,255 루피아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랜드몰 입니다. 여기 위에가 진짜 예뻐요. 여기 위에는 식당 가고요. 여기는 종류는, 종류는 많은데, 좀 그냥 음식점입니다. 네. 그랜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랜드 인도네시아입니다. 뭐, 요거트하고 이거, 프라푸치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 먹는 거. 하나는 이미 벌써 다 먹었고요. 제가 총두개 시켰고요. 이거 두 개가 너무 궁금해서 시켰어요. 근데 이거 내네 잔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핑크색 두 개는 지금 합쳐서 5만 루피하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두 개가 합쳐서 6만 4천 루피 6만 8천, 8천 루피아네개다 합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I'm going, don't worry about me, my baby. I rock it, a you know it. I l l 먹고 싶고, 화장품도 하고 싶고, 나는 완전 페인이고. I'm walking, you know I'm up in sky, I r o c 콜 <목소리> o 이렇게 3 0라 응.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인도네시아 먹방 <목소리> 여행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뭐 2편으로 올라갈지 3편으로 올라갈지는 이제 편집을 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참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여기 와 가지고 6kg 일주일 동안 6kg 쪘는데 <웃음> 한국가서다시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다시 여러분들이평소 보시는 모습으로돌아오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그러면은? 저그는면은 아, 그러면요 안녕